네 안녕하세요 보퍼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패킷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와이어샤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라는 그 도구들을 한번 서로 비교를 하면서 서로 어떻게 좀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패킷 분석은 여러분들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모든 곳이죠 어,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을 하지만은 IT 보안적으로 봤을 때 어, 모이킹을할 때는 어떤 취약점 분석할 때, 그러니까 어떤 뭐 암호화 통신을 한다거나 암호화 통신 여부들을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웹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그런 패킷 분석을 할때 항상 이제 와이어샤크를 또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도 이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어떤 사이트들을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자난독화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패킷들을 분석을 할 때도 이 와이어샤크들을 이제 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실시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패킷들을 분석을 할 때는 와이어샤크 아니면 이제 티샤크, 뭐 TCP 덤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침해사고 네, 침해사고 분석을 할 때도 당연히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렌식 분석할 때도 우리가 네트워크 포렌직이나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어, 사실 네트워크 포렌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을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예, 침해 사고 분석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네트워크 포렌직이라는 것을 또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어샤크가 이제 대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이어샤크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전부터 사용했던 그런 도구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라서 어, 기본 어, 도구라고 이렇게 많이 어, 설명을 드리고 그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유튜브에서 와이어샤크 분석 활용법이라고 활용한 이제 패킷 분석이라고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내놓고 있죠. 어, 사실 IT 보안에서 여러분들이 와이어샤크의 기능들 많은 것 중에서 어,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내놓는 요거만 알고 있어도. 웬만큼 분석하는데 다른 기능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일부 파일 업로드 취약점 발생했던 그 피켓 파일들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교육대에 사용하는 그 피켓 파일인 것이고요. 자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웹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공격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그 공격들을 들어왔을 때 와이어샤크에서 예. 어떤 그 자기만의 반문이 있죠. 분석하는 반문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테티스 요거죠. 스테티스라는 예, 것은 이 패킷들을 요약하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스테티 쪽에서 이쪽에 보시면은 어, 보통 이제 프로토콜 정보들을 확인할 때 저희들이 프로토콜 정보들을 할때 요거죠. 프로토콜을 그러니까 이제 프로토콜 별로 요게 어떤 이 패킷 안에서 얼마나 많은 패킷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프로토콜별로 통계를 내줍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분석하는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프로토콜 통계들을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보면은 이쪽에서 전체 이제 100% 중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TCP 쪽 프로토콜 중에서 또 HTTP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 중에서 이제 텍스트 베이스의 데이터 정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라 것은 뭔가 HTTP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많이 요청하는 어, 것입니다 GET로 예,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이렇게 어, 어떤 우리가 웹브라우저에 뭔가 테스트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랬을 때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분석해야 할 것은 이제 다른 프로토콜들은 안 보이죠. 우리가 특별히 분석할 부분들이 안 보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일부 제가 캡처를할때 찍었던, 찍혔던 애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HTTP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HTTP로 이렇게 그 필터링을, HTTP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것들도 요거 패킷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작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편이 아니죠. 여기 보면 스크롤을 보면요. 그게 큰 편이 아닙니다. 그때는 한눈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것들을 좀더더 요약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스테티드에서발로이안 <웃음> 되네요. 스테티스에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HTTP 있죠. 요거를 이제 통계를 내주는 것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리퀘스트하고 그 다음 패킷 어카운터 요두 개를 많이 사용합니다. 패킷 카운터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까요? 패킷 카운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상태 코드별로 예, 상태 코드별로 어떤 패킷들이 많이 돌아가는가 그 다음에 메소드별로 어떤 패킷들이 있는가를 통계를 내게 되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은 이제 500 에러보다는 이제 대부분 정상적인 페이지나 아니면 리드 액션 되는 패킷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 500이러나 그런 것들이 많이 뜨면은 뭔가 SK인젝션이나 그런 것들 형태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400대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어 이제 어떤 디렉토리 검사 같은 거 아니면 있지 않은데 어떤 파일들 백업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 그런 도구들을 돌릴 때는 이제 400 에러들이 발생을 하죠 예 페이지가 없는 에러 페이지를 계속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대충 이게 어떤 것들 공격들이 들어오는가 오늘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온거 페이지들이 이제 들어오는 게 그것이고요 그다음 게시 말으면은 그만큼 뭔가 요청을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짐작을 하게 하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에서 다시 아래쪽에 이제 리퀘스트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리퀘스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문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리퀘스트는 HTTP 리퀘스트를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보여줍니다. 어떤 그 요청들을 했는가.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어 이거는 이제 순서가 이제 어, 다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순서대로 되어있지가 않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순서대로 이걸 나열하고 싶으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스타트 있죠. 이것들을 나열로 이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은 지금 현재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게 바로 이제 순서인 거죠. 그러면 요 리퀘스트 정보들만 여러분들이 대충 보더라도 지금 현재 보더라도 어 누군가 모르겠지만은요 어떤 서버가 이쪽 154번인 서버인 것이고요 이쪽으로 누군가 포털 페이지 그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 뭔가 로그인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라는 요 페이지에 접근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지금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phpbackdoor라는 페이지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게 의심되는 것이 바로 phpbackdoor.php죠. 그냥 우리가, 어, 개발자가 생성하지 않은 파일이고, 이제 올라왔죠. ph파일로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뭐, ls가 적고, uname-n에. 그러면은, 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어떤 것 코드를 이용해서, 이게 어떤 것 코드라는 것은 바로 요거죠. backdoor.php를 이용해서, 우리가 안에 있는 프로세스 정보들, 시스, 아니 시스템의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한 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ls는 이제 파일의 정보들을 확인한 것이고, uname-na는 현재 시스템의 정보들을 확인하게 된 것이고, 뒤에 보면은 뭔가 입력을 해서, 어, 현재 쿼리 문들이 이렇게 발생한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이제 통계를 해서 짐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스포트 e 이브젝트 마지막이죠. 페이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요 HTTP 어떤 이스포트 e 오브젝트라는 것은 바로 이제 오브젝트별로, 아마면 페이지별로, 조청한 페이지별로 요 어떤 HTTP 프로토콜을 이제 확인을 어, 정렬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통기 그, 어, 그 가져와서 예, 확인을 해주게 되는 거죠. 사용자들한테요. 그런데 이제 뭐 아래쪽에 보시면은 만약 패킷 정보를 바로 보겠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확인을 하던지 이쪽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던지 아니면 오른쪽 눌러 가지고 팔로우 TCP 스트링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수 있다고 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에 제가 시리즈를 했던 것들을 조금 요약을 한 거죠 요약을 한 것이고 보통 이제 시스템 침투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의심이 되면은 요런 순서대로 저는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페이지들이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려면 은 저장을 해야 합니다. 요 패킷들 하나하나 바가지 저장이기 보다는 이게 쉽겠죠. 리스포트 오브젝트로 가져온 다음에 요것들이 이제 어 우리가 요청한 그런 페이지나 형태, 타입들로 이제 저장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정렬이 우선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의심되는 것들을 하나씩 저장을 하던지 아니면은 모두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요거를 저장 누르면 하나씩 저장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두 저장을 하면은 요 페이지에 지금 현재 모든 페이지가 아, 경로를 하나 선택해야죠. 어, 이쪽에 이제 모든 페이지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요 페이지들이 이렇게 저장이 다 되겠죠. 그럼 요 페이지들을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해 봐야겠죠. 예,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할 때도 이 타입별로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꾸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불편하죠? 예, 불편하죠. 뭔 말이냐면은. 어, 요게 이제 페이지를 열려면은 요거, 요거 네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HTML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열려면 HTML로 바꾸던지 저장할때 그렇게 한 다음에 HTML로 바꾼 것을 여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페이지 했던 요청 값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요청된 그 파일의 크기를 보면은 요것만 이제 나온 거고 그 아래에 있는 얘가 실질적으로 HTML 페이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 다시 여시면은 어, 이런 화면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페이지를 보면서 명확하게 그 페이지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요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그패킷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브젝트로 저장을 한거다 이런 것들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페이지를 확인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조금 복잡합니다. 한 단계 더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것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냐? 바로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죠. 이게 이제 본론이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이너를, 예, 마이너를 이렇게 실행을 하십니다.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어, 요 페이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공식 페이지에서 어,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에도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리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프리 버, 프로 버전이 훨씬 좋죠 여러가지 형태들 저장할 수도 있고 분석도 훨씬 더 빠르고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돈이 없죠. <웃음>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분석하기에는 그냥 프리 버전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대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섞여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프로 버전이 좀 필요한데 어, 조금 가격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Z파일로 다운로드 받았고요. 여기에서 네트워크 마이너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요 pk 파일들을 이렇게 가져오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어, pk 파일 ng 파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만 예,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pk 파일 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우리가 이제, 어, pk 파일의 새로운 어떤 확장성 있는 확장면이거든요. 확장성이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와이어크는 기본적으로 pk ng라고 이렇게, 어,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 바꿔주셔야 합니다 예, 바꿔주셔야 하는 건데 제대로 바꾸시려면은 여기 와이어샤크에서 여셨던 거 여셨던 거를 save as로 하고 난 뒤에 요거를 이제 아래로 이렇게 pk 파일 예,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서 요 pk 파일로 예, 다시 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라고 이야기 할까요 업로드라고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로드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있고요요 pk 파일을 이렇게 긁어오시면 됩니다 <웃음> 네, 내려놓는 거죠 지금 현재 뭔가 그 웹셀이 있어 가지고 바이러스가 이제 탐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요 파일 요 같은 경우에는 어 와이어샤크보다 딱 눈에 보더라도 뭔가 와이어샤크보다 훨씬 더 정렬이 잘 됩니다 분석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요 같은 거 접근한 거 실제 패킷에서 사용자들이 관여했던 것들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오고 나머지들 같은 경우들 이게 그러니까 뭐 크롤링을 그 페이지 안에서 어떤 링크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회색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볼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이 파일 내에 들어가 있는 요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정보들을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가 와이어샤크에서 오브젝트를 하는 것 같이 오버를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이긴 보여요. 지금 이제 보이죠? 예, 근데 이제 주, 그 좋은 것은 뭐냐면 네트워크 그 마이너가 좋은 것이 뭐냐면은 오른쪽을 눌러 가지고 오픈 폴더를 하시면은 얘는 요 확장명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알아서 이렇게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 저장이 되어있어요 이게 파일명들 HTML은 HTML, JS파일은 JS파일 이미지는 현재 이 파일 내에 없어 가지고 이미지는 별도로 저장이 안 되어 있고요 만약 이미지가 있다면 은 이미지도 별도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경로에 알아서 자기가 다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이제 클릭만 해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죠 이게 대체 어, 공격자들이 어떤,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뭔 파일들을 올렸는가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백도어.ph 파일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백도어.ph 파일하고 있는데 한번 열어보시면은, 어, 요 백도어 관련된 요 ph 파일이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이게 그 php 백도어.ph 파일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마 백신에 걸려가지고 지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는 어, 이 백신 실시간 그 백신 있잖아요 그거를 어, 감시를 해제를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패킷 분석할 때 실제 그 안에 악성코드 EX 파일들이나 어떤 랜섬웨어 형태들이 있으면 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어, 패킷 정보를 만약 어, 악성코드가 포함된 것들을 분석할 때는 가상 환경에서 여러분들 어, 분석을 하시기를 좀 권고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교육상 이렇게 그냥 어, 빠르게 확인을 했는데 어그 다음에 이제 요정보들 보면은 요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정보들이 한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중요한 정보라는 거 뭐냐면은 이제 쿠키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커리문으로 넘어가는 유저네임하고 이제 패스워드 파일 같은 거뭐 FTP 같은거나 이제 텔넷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분석 이런 패킷들을 분석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FTP나 텔넷 같은 경우에는 평문으로 전송되는 그 프로토콜이거든요 예, 비암호화를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크리덴셜의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와 패스워드들이 여기에 이게 찍히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쿠키 정보들도 중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쿠키 정보들이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편하죠. 예, 네트워크 마이너는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이너는 실제 어디에서 많이 분석하냐면은 뭐 악성 코드 분석 특히 이제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패키지 정보들이 어떤 어, 안에 숨어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나, 예, 이런 것들을 삽입된 것들을 분석을 할 때는 요게 되게 탁월합니다. 예, 네트워크 마이너가 굉장히 탁월하고요. 혹은 이제 포렌지 분석에서 네트워크 포렌지 갈 때도 요 네트워크 마이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꼭 요것만이 다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안에 있는 어떤 중요한 패키지 정보나 그런 것도 또 자세히 보려면은 또와이어샤크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만 너무나 예, 빠지지 마시고요. 아, 실제 이제 한 단계씩 분석하거나 그 흐름들을 분석할 때는 또 네트워크 와이어 샤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활용해가지고 분석을 하면 은뭐 어떤 패키지든 예, 웬만큼은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마이너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